없는 분야를 개척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난관을 극복해오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이제 회사 속에 잠깐, 그 다음에 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어떤 일과 업무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테마를 갖고 할 겁니다. 아, 저희 회사, 저는 이제 제가 1993년도에 일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했냐면은 맨 처음에는 이런 치아 교정, 그다음에 턱 교정, 이런 그뭐 이갈이, 뭐 이런 쪽에 그런 구강에 들어가는 장치를 제작하는 이제 교정 전문 이제 그런 기공을 하는 일을 시작했고요. 근데쭉 가다가 아 2020년대 2000... 초반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의 수면무호흡증을 고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이제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면 쪽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꽤 오랜 세월 걸쳐서 했고, 어, 2010년, 그러니까 벌써 근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비누과 쪽, 이제 여기가 서울대병원, 음,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 동문들의 이제 학술대회 나가서 이제 저희 제 장치를 소개하고 이런 이런 치료법으로 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이런 뭐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게 대한 이비인후과 학술대회에서 이제 초청 강연도 하고 뭐 그랬더니 이제 이런 그 상도 받게 되고 방송도 나가게 되고 그런 계기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 이게 그 근래 받은 상들입니다. 보면은 이제 시장 도지사 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중소기업 장관,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무총리 아, 표창까지 받아낸 데 이제 그 대통령상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상은 아, 매출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웃음> 매출을 기업 그 매출이 많거나 직원을 많이 채용하거나. 근데 아직 회사가 좀 해갔고요. 대통령상은 잘떨어지더라고요 올라가기는 잘 올라가는데 이런 일들이 mbc 에서도 이제 그런 방송을 나갔고 mbc kbs sbs 뭐 다양한 방송에서 어 다뤄졌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어 아직 규모는 작지만 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개척 분야 고 그래서 어또 효과가 그만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관심 갖고 어, 보시면 음, 앞으로 많이 성장할 잠조력이 큰 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 어, 회사 이름이 그렇잖아요. 수면과 건강, 수면건강연구소. 그래서 잠을 주제로 해서 뭔가 사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습,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수면의 역할 잘다잘 잘 알잖아요. 이렇게 피로 회복, 기억력, 면역력, 노화, 세포 재생, 뭐 여러 가지 신경계 쪽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잠을 잘못 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반드 생각해 보면 잠을 잘못 자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잠을 잘 자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현대인들이 약 30% 정도는 지금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나면 그것이, 어, 자는 게 아니고요. 잠도 나름의 이 프로세스,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 깊은 잠, 꿈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 단계를 거쳐서 잠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가 제대로 어, 되지 않으면 잠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길 얘기로 하면 뭐한 학기 해야 될 분량인데요. 그래서 어, 간단히 설명해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잠은 어, 단계를 구,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이 깊은 잠이 가장 몸을 회복하는 시간 이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 신체가 회복되지 않는 그래서 정말 그 문제를 갖게 됐죠. 제대로 안 마르고 막그 그러면은 기분도 안 좋고, 이게 느낌이 별로잖아요. 그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밤새 아주 잘 세탁된 몸, 빨래처럼 내 몸이 정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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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이 수면에 대한 문제죠. 야, 수면을 관장하는 거는 이 바로 시상하부라고 하는 이뇌 중앙에 위치한 이 시상하부란 기관에서 수면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를 그, 그러니까 그, 동물 실험할 때, 개 실험하는데, 시상하부를 제거를 했더니, 얘는 잠을, 10m인가를 잠을 안 자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거든요. 저럼이 뇌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서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곳이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가 관장하는데, 어, 그거는 수면에 대한 문제고, 이 호흡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호흡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 그리고 코골이 하면 혀 때문에 그래. 뭐 왜? 혀가 어째서?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골이는 혀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기도를 막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 말이 잔악 깨나 혀조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잘 때는, 낮에 깨었을 때는 이 혀를 잘못 눌려서 철화를 입기도 하잖아요. 근데 잘 때는, 그니까 이혀 잘못 눌려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지만 이잘 때는 이 혀가 내 목구멍을 막아버리면 실제로 죽기도 하거든요. 깨어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다가 숨이 막혀버리면.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이게 뭐냐면요. 코골이 소리가 나는 곳이에요. 코골이는 어디서 날까? 해보면 코가 여기가 떨리는 것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떨리지? 이 목구멍 이 내시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봤더니 따,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소리가 여기서 떨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코에서 떨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은 서울대병원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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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여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뭐 이런 상황을 보이죠. 자 어떤 문제들이냐? 어, 단순하게 뭐몇년그 추적 관찰한 게 아니고 어, 20년, 30년 추적 관찰을 한 결과 이처럼 많은 고혈압, 당뇨, 심부전, 심방세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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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노화에서 자연 어, 자연사, 노화에 의한 사망 이 수치보다 무흡환자들은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게 보면 약 120년, 10년 추적 관찰했는데 10년 되니까는 거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무흡증이 이처럼 어, 건강과 수명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느냐. 그랬더니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여러가지다. 근데 골격적인 부분. 저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코를 골게, 골지 골안골질 대략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이 골격적인 문제 때문.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 어, 관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 턱이 짧거나 또는 뒤로 밀려있거나는 거의 대부분이 코를 골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좁거든, 그런 사람들은. 목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기도가 원래 태생적으로 좁아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 금색 코를 골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코골이 소리가 없는 코골이도 있어요. 어, 이게 날씬하신 분들, 심하게 날씬하신 분들이 숨이 이렇게 쉬어지는 게 아니고 얌전하게 쉬어요. 얌전하게 쉬는데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되게 답답한데 그거 안고니까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다가 중간에 깨고 한숨 쉬고, 자, 자는 동안에 한숨 쉬릴 뭐 있어. 아이고 걱정이 참 많은가 보다는데 내가 숨쉬기가 답답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처럼 이 골격적인 부분은 기도를 태생 기도가 태생적으로 좁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뚱뚱하면 살을 찐다고 하는 살이 살이 찐 사람들이 코를 많이 고는데 그 이유는 이제 목구멍에도 살이 찌지만 살이 찌면 에너지 소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호흡을 세게 해야 되거든요. 그 세게 하는 만큼 코골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 아까 말씀드린 혀, 크고 두꺼운 혀, 긴 혀, 이런 것들은 누워 잘 때는 심하고 옆으로 자면 좀 괜찮아지는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은다 혀가 기도를 이렇게 막느냐, 옆으로 했더니 슥 기도, 그 기도를 그기도 조금 남겨주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혀가 기도를 막느냐, 들 막느냐에 따라서 모읍이냐, 저읍이냐, 코골이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연조직이라고 한 거는 이 목젖, 그 편도, 이런그 목구멍 입구에 이런 조직들이 길게 늘어지거나 특이하게 큰 경우에는 입을 못 벌리면 이게 조금 낫죠. 근데 입이 벌어지면 뒤로 가죠. 입을 벌릴수록 뒤로 가죠. 그러면 기도가 더 막혀요. 기도가 막, 기도가 더 좁아지는 만큼 코골이가 심해지고 되는데 코로 숨을 쉬, 잘 쉬면 괜찮은데 코로 숨쉬기가 답답하고 목구멍이 막혀갖고 는데 입만 못 벌리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기들도 보면 제대로 원인을 알고 그거를 사용해야지 원인 모르고 부적대고 했다가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저같이 이렇게 납작한 스타일이 많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은 이게 앞뒤 짱구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납작한 편인데 비해서 서양인들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짜부라지는 일이 훨씬 덜해요 대신에 살이 많이 쪄서 생기는 건데 서양 애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기도의 형태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체중 감량과 양압기가 가장 우선시 되는 치료법인데 그 다음에 안되면 구강장치라고 하는 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이 기도가 쉽게 짜부러지기 때문에 기도를 확장해 주는 기구를 쓰는게 우선이거든요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이거. 요거 이 기도만 넓혀 주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넓혀 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확 확보를 해줄 것이냐가 수면보호흡증의 치료의 목표예요 자 이제 진단을 하거든요 보통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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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부분 처방을 합니다. 양압기의 원리는 이 바람인형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부풀려주는게 양압기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러고 쓰고 잘래니 얼마나 힘들어요. 성공률이 20-30% 70-80%가 실패한다는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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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보면 이빨자국 이렇게 찍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혀가 입에 비해서 구강에 비해서 이렇게 큰거죠. 그래서 이빨 사이에 거의 낑겨있다시피 해요. 그러면 이 혀가 이렇게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살다가 밤에 대해서 할 일이 없어지면 얘가 말려버립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퍼져버려요. 그러면서 뒤로 쓱 말리면서 기도를 막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게 이렇게 기도를 막아버리면 뭐 병뚜껑을 딱 막아버리면 숨을 어떻게 쉬어요. 우리는 이 틈으로 숨을 쉬는데 그래서 어 혀를 보면 은 보여요. 이 사람이 코를 골지 안 골지 혀를 뽑아버릴까요? 잘 때마다 혀를 뽑아서 놓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 아, 수술 중에서 가장 효과가 우수하다고 할수 있는 수, 수술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양악수술은 보통 이렇게 입이 튀어나온 사람을 집어 넣는 수술인데 반해서 얘는 턱이 뒤로 밀린 사람 턱을 뽑아주는 수술입니다. 이게. 턱을 당겨줬더니 여기 보면 이 기도가 되게 좁아요. 턱이 뒤로 밀린 사람들이. 턱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내줬더니 기도가 확 넓어졌죠.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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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기도를 가진 사람을 장치를 착용해서 잠, 자는 동안에만 기도를 넓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아, 이런 적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보면 재밌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원리지만 아주 효과는 탁월한 방법을 개발했었죠. 이, 이렇게 좁은 기도가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넓어진 거예요. 이제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앞뒤가 아니고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 모래시계를 생각해 보면 이 모래시계 구멍이 이렇게 넓어지면 공기 통과량이 그 모래 통과량이 훨씬 많아지는 것처럼 요거 이만큼 벌려주면 호흡량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 수면 무호흡증에 나오는 부분이 결국은 숨을 못 쉬는 것. 숨을 못 쉬어서 생기는 게 어, 산소 결핍과 수면의 박탈. 그로 인한 호르몬의 문제. 이딱두 가지거든요. 호흡, 산소와 호르몬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알았잖아요. 이제 기도를 넓혀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넓혀주는 일을 저는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기도를 넓혀주는데 어떻게 넓혀줄 것이냐? 수술하지 않고 양압기 안 쓰고 넓혀준단 말이에요. 한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2018년 7월, 지난달이죠? 그때부터 뭘 했냐 정부에서 수면 다운 검사가 지금까지 보험이 안 됐는데 보험 적용을 해줬고요양악기도 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질병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라고 이제 결정이 초견에 난거죠 그래서 어 본인 아, 이 본인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 보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무호흡증이 심각하구나라고 알게 될 것이고 코골이가 무호흡증으로 발전한데 악화된데 이런 것도 다 알게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 아, 지금까지 코골이 환자의 심각성을 몰랐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다, 는얘겠죠 근데, 어, 지금 우리나라 코골이 인구를 대략 2천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흡증 환자는 한 200만 명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라고 의학계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 어, 건강보험에서 진다 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하는 기준치 아주 중증의 무읍증 환자들을 잡으면 한 5%도 채 안될 정도 일반 환자의 5%도 안될 정도의 환자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시설로는 1년에 만 명을 최대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수면 검사기가 전국적으로 해봐야 100여 대밖에 안 되고, 그거를 매일매일 돌릴 수도 없고, 금, 뭐 주말 쉬어야지 뭔뭐 쉬어야지 3분의, 3분의 2밖에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면 검사는 한 사람밖에 검사를 못해요. 풀로 돌려도 1년에 만명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무환자은 2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어, 보험이 된다. 해서 이제 병원에다가 막 하서 했더니 어 지금부터 뭐 10월 내년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검사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생각한 거죠.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오는구나. 수면 지금까지 10여 년을 네. 수면 분야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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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발 의료기기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어, 이, 이게 뭐냐면은, 음, 2014년도에 그, 탑 10, 그, 기술혁신대전에 참가했던, 1년 동안 참가했던 제품 중에서 10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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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보청기나 안경처럼 그냥 본인 부담으로 해라. 라고 하는게 결정이 나버린 바람에 굳이 병원에 우리가 목을 메고 의사들에게 이걸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살아야 되니. 그러면은 B2C 직접 고객을 상대로 할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최근. 작년이죠. 작년. 그래서 제가 서울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고 어, 이제는 사람들에게 좀더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계기가 된게 요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10여 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어,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어, 뭐다 입증을 해서 충분하게 안전하고 효과 좋은 거라고 다 입증해서 다 등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보험으로 받아주지 않으니 그러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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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은, 통닭집이 특히 그렇잖아요. 뭐, 몇만 개가 있다던데? 그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많으니까 안전하고 생각하 하지만, 그 별, 벌이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됐고, 사업화 된 것까지가 지금 그 전환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잠재고객 많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으로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할 때이 비즈니스적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사업적인 어떤 접근을 안하고 그냥 병원에 공급해주는 공급업자 역할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시스템을 못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또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어 함께 할 많은 분들을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1차적으로 한 100명, 그다음에 500명 정도만 딱 잡고 해야지 뭐개나소나다 뭐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계획을 갖고 첫 스타트로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아, 역시 어, 쉽지 않다. 일단 첨단 기기가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웃음>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가는 과정도 이처럼 그냥 쓱 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많은 사람들 테스트 해보고 뭐 해보고 뭐 해보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뚝딱 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함께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차근차근 이 사업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어, 이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만드는 건 잘하는데요. 이런 거는 좀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다 보니까 선수들, 고수들 이런 부분이신 것 같으니. <웃음> 그러면 네. 편도가 부은 사람도 네. 코를 골면서 네. 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편 잘라내면 네. 훨씬 더 네. 제가 몇년 전에 편도가 너무 부어가지고 진짜 숨이 안쉬어요 평상시에도 너무 부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때 제가 바이오가드를 꼈습니다 그랬더니 어휴, 겨우 살겠네 편도가 부었을 때도 바이오가드가 필요하구나 <웃음> 바이오가드는 단지 코고리용으로만 쓰는게 아니고요 여성들의 미용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잠을 잘 자야 피부가 좋아진다는 건다 알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여자들의 그 수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잠을 잘 자게 하는 것이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잠을 잘 자는 다양한 방법들이 미용에도 쓰입니다. 근데 구강용 구강 그냥 딱 했는데 잠잘 자고 컨디션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죠.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와서 잠을 잘 때. 그렇죠. 그러면 옆으로 누어요. 네. 그 옆으로 누면 좀 들어들었죠. 네. 자, 술을 마시면 몸이더 근육이 다 늘어지죠. 더 처지잖아요. 그래서 혀도 목젖도 다 늘어집니다. 더 심하게 두 번째,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산소 소모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숨을 많이 들여서야 되니까 코골이가 더 심해져요. 그다음 세 번째, 붓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 점막이 부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이 동시에 와요. 그래서 옆으로 누우면 좀 나는 거는 이처지는게좀 옆으로 쳐져서 좀 나은 거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가드를 하는 술 마시면 꼭 하라는 이유가 숙취가 훨씬 덜하거든요.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고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비강쪽을 네. 수술을 해요. 네. 어느 정도는 좋아졌는데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수술은 어, 완전히 잘라내기 전에 다시 이 부분이 점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있고요. 잘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증상만 눈에 보이는 건 잘라내기 때문에 원인에 의해서 또 뭔가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거, 코로 숨 쉬면 어, 호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좀 줄어드는 역할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도 이 코로 호흡을 잘하게 하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아까 봤다시피 혀가 막는 거는 코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는 기본적으로 뚫어주긴 해야 돼요. 코로 숨을 정상적으로 쉬는 게 정상이니까. 네. 가장 핵심은 혀. 불면증이 두가지가 있어요 인면장애 잠들기가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깨는 사람 그래서 중간에 깨서 잠이 안드는경우 많잖아요 근데 중간에 깨는 경우는 대부분 호흡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다가 답답한 숨지기가 힘드니까 그러다가 턱 그게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불면증이라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수면제만 딥다 준거예요수면제는더 몸 근육을 이완시켜서 더 심하게 악화시키거든요. 그러면 병구추로 갖다가 병을 더 심하게 악화시켜버리는 영향을 줘요. 그래서 임면장애, 그러니까 잠들기 어려운 경우는 좀 음, 심리적인 문제가 크고요. 호르몬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근데 중간에 깨는 거는 호흡과 연관성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예민한 사람은 어, 금방 잠이 안 들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호르몬 문제라고 하셨는데, 개념기 쪽에. 음. 어... 이게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뇌 기능이 손상이 와요. 그러면 뇌는, 뇌세포가 파괴될 때는 뇌는 가장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되면 그런 증상들도 훨씬 줄어들어요. 자는 동안에 호르몬이 대부분이 많이 방출이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정말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약물이 결코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은 잠을 잘 자야 된다. 그 잠자는 조건을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서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 안경 쓰셨을 때 어땠어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하시는 분들 써 말어 근데 표현하니까 쓰잖아요 근데 또 쓰다 보니까 익숙해지잖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음, 자고 나면 이렇게 아프다고 하고 잤을 때 아프다 아프다 한 사람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안 아프면서 효과를 볼수 있게 불편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핸드메이드니까 계속 하다가 불편하면 몇 차례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 거 아예 다시 만들고 다는데요? 트리 어. 같이. 네. 리 같이 맞춰다 수정해서 최적의 상태로 맞춰서 가장 편하게 쓸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안하다고 하안 사다가 하고 재는 거 아세요? 아무래도 그게 그래서 어 여기서 여기까지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갑자기 빡하려면 무리가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여러 개 둬서 차근차근차근 올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절기를 달아 놓은 거고. 조절을 살살살살 가면서 달래가면서 가야지 욕심껏 덜컥 갔다가는 탈이 닿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생명과 건강이잖아요. 정말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욕도 건강하고 오래 살기, 음. 이거보다 더한 어, 소망은 없잖아요. 근데 그위해서리가 잠을 잘잘야겠다 지금까지는 먹는 거에 집중했잖아요. 잘 먹어야 된다. 잘못 먹고 살았으니까. 잠이야 내가 어, 원할 때 아무 때나 잘수 있었지만 먹는 거는 포지셔닝이 잠은 이번에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또 알고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잠,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죠 우리가 코골이로 알려져 있지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결국 기라는 거 기가 우리가 에너, 기를 생각하면 좀 허무맹랑한 실체가 없는 막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 이글 글에 이 글씨에 하,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옛날에 어떻게 이거를 표현했을까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같은 거 기, 이게 지금 이게 공기잖아요 공기하고 쌀미가 그러니까, 어, 산소와 탄수화물이 그 변함된 포도당이 만나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게 꽃기다 우리가 기운이 있다, 없다. 자, 잘 먹고 숨을 잘 쉬고. 그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지난번에 에너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확인한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좀더 깊게 한번 들어가서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보통 순환이라고 하면 이런 동그라미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순환, 순환. 그런데 이거잖아요, 이거. 그림을 보면 다 요,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이게 순환의 그 그래프거든요. 그 이게 왜 순환일까? 정말 간단하게 시간이 들어가있 있어요, 시간이. 시간이 흐르니까 이 원이 결국은 이런 형태로 파동을 빚었다. 파동은 생명체든 물질에든 다 파동이 들어있잖아요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그 파동이 잘 맞는 사람들은 기가 잘 통하고, 이렇게 튕기는 사람들은 괜히 싫은 일이 있잖아요. 난 저거 보면, 사람도 그렇지만, 음식도 그렇고, 뭐가 뭐, 나는 저거 좋다, 싫다, 그 다음에 색깔도 그렇고, 나하고 안 맞아? 이게 다 파동의 원리거든요. 기를 공부하다보면 이 파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들어가거든요. 어, 우주 자체가, 물질 자체가 다 파동으로 이루어진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 또 들어가면 또 복잡한 세상이 펼쳐진다아요자까지 나오고 막 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원리가 좀 많으니까 이 순환의 원리 그게 결국은 파동이 고 그것이 기라는 아, 그니까 용어가 편하더라 그 정도를 넘어가려고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뭐, 원래 퀴즈를 내하고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워낙 음. 음. 우주생들만 있으면 음. 다알것 같아서 <웃음> <웃음> 이게 뭐죠? 미터콘이래 뭐, 유명한 이름은? 세핵미터 세포. 세포, <웃음> <미토콘리리. 안에 들어있는 웃음>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은 세포 안에 핵은 하나밖에 없어요 <웃음>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들어있어요. 세포 하나에. 뇌세포에는 약 3천여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고요. 뇌세포 하나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이런 엉덩이나 뭐 발꿈치 같은 데는 수백 개. 산소를 많이 쓰는 곳일수록, 기능을 많이 하는 곳일수록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많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결국 산소와 포도당을 갖고 에너지원을 삼기 때문에 탄소가 부족한 상황,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 밥을 며칠 안 먹으면 일단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 정도 뇌 치명적인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런것 이제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에 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기초적으로 넘어가고. 코를 골며 자는 사람을 보고 곰이 잔다고 말하던때왜다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니다 수면시 호흡이 원활하다면 코골이 소리는 나지 않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목젖이 늘어지거나 향가 쳐지며 기도가 좁아지게 되면 이곳으로 공기가 지나면서 주변 구조물의 진동을 일으키는데 이 소리를 코골이라 한다. 결국 호흡이 방해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 호흡음입니다. 이 증상이 호흡음이다. 결국 호흡. 어 아, 여기 이이 구간 결국 은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소리가 날까요? 소리가 날 아니 이게 좁아지면 소리가 나는 이유가 저는 이게. 여기 있을 때 소리가 안나거든요 피부가 막혔는데 소리가 왜 날까요? 원래 응. 애고 응. 피리굴 때 떨림을 가지고 소리가 내는 것 같은데 휘파람을 불려면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도 가지 수 소리가 나죠 그게 그 베르누의 정리한 물량 법칙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 여기서는 넓잖아요 여기 병목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령 밀도 또는 압력이 10이라면 여기는 이게 압축이 되면서 이게 뭐 10분의 1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10분의 1로 증가하는 거잖요 그10아 이게 10일 때 여기는 아 10분의 1로 줄었다면 압력이 10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압력이 높아졌다가 또 다시 여기가 다시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밀 가세 어, 압력이 높다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여기서 소용돌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소용돌이가 여기를 다닥 다닥 따다닥 다닥떠어게고리 다다다 소리가 나고 화파람 어, 소리, 어, 방귀 소리 <웃음> 어쨌든 이 소용돌이가 발생할 때는 결국 병목 현 병목 지점으로 통과했다가 갑자기 어, 난기류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진동 소음이 이제 그것도 이제 파동에 있습니다. 심할 경우 기도 전체가 막히며 호흡 정지가 오기도 하는데 한 시간에 다섯 번 이상 숨이 멈출 경우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한다. 허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1시간에다 5번이면 7시간을 잔다고 치면 35번 35번 동안 잠을 잠이 깨는 거죠 그데 실질적으로 다5번 동안 깊은 잠을 못 들어가고 계속 뭔가 방해를 받는다면 꽤 심한 거거든요 근데 어, 병원 가면 이 정도는 환자 취급도 안해줘요 한 시간에 한 30번 나와야 이게 진짜 중충이라 해놨거든요. 빨리 하라고 하는데, 또 일반인들은 내가 30번인지 100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큰 위기감을 안 갖죠. 근데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 심각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절대 기도가 막히면서 생기는 수면 무호흡증이 산소공급을 당해 저 산소증을 저산소증이 반복되면, 각성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계가 더욱 흥분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한다. 이 과정에서 혈관 벽이 손상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 수면 부호흡증이 급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혈압이 상승하면서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 부정력의 위험도안 돕다. 교감 신경계가 흥분할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고난은 이줄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이 멎을 정도로 코고리가 심한 것들을 죽지 않데 이렇게 코고리가 심하면 뇌를 손상시켜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범식, 민혁전문기 기자, MRI 영상을 보련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그 뇌가 수축이 된다고 주네요. 산소 부족에 의한 그 뇌의 뇌세포가 파괴되는 경우였고 치매는 이 뇌가 쪼그라들어서 생겼기 전에 그 지난번에 했던 블렘프 그 시스템이라고 수면을할때 뇌가 아, 틈이 벌어지면서 뇌척수액이 뇌 내부를 청소한다고 했잖아요. 그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뇌세포가 그렇게 아, 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예, 뉴스에서 잠깐 담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한번 나오죠. 참... 아, 예전에 많이 배웠던. 생물 시간에 배웠을 만한 것들인데 이런, 이런 자료 없이 그냥 교과서로만 배워서 사실 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남질않아요 그래서 이는 우리 가쓰에서 자료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갈비뼈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심장 보통 자신의 주먹보다는 약간 크고 무게는 약 250에서 300g 정도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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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장이 다른 장기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신호에 숨어있습니다. 심장은 동반결절이라 하는 곳에서 전기신호를 만들어내 심장근육을 자극시키고 수축과 이완하도록 합니다. 전기자극으로 강력히 수축할 때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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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에 대해 많이 배우셨나요? 이틀 공급받는데요 그 아까 동방결절 나왔었잖아요 그 심장을 어, 뛰게 하는 그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곳이 동방결절이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우리 몸에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수치가 올라가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아드레날리는 여기에 그 동방결절을 자극해서 스파크를 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보호흡으로 숨이 멈추면 산소성도는 떨어지고 CO2는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심장박동을 더 빨리 뛰게만듭니다 그런 이제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여기에서 보면 이 수면보호흡증 한 번을 몇 초를 기준으로 할까요? 심장에서 나간 피가 저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도, 돌아오는 데는 약 1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분 그러니까 1분 수면보호흡증 1분 동안 멈춰있으면 은 어, 수면보호흡증은 한 번으로 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10초에요. 소는 어딜 갔다 오는 시간냐면 이 머리, 뇌를 돌아서 오는 시간이 빨리 갔다 오잖아요. 다른 데보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뇌에 그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는 게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 몸이 깨는 거죠. 뇌가 깨는 뇌가. 그런, 어, 거예요. 뇌가. 그런 원리가 숨어있습니다. 이폐 스스로 숨을 쉴까요? 운동을 어떤, 어떻게 숨을 쉴까요? 심장은 같이 있으면 숨을 폐 스스로의 폐가 자체가 근육이 있어서 제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폐는 그야말로 이 공기주머니, 꽈리만 분포했고 얘가 스스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이 갈비뼈가 늘어났다가 어 늘어났다. 근데, 그것도, 그거는, 이 횡경막. 횡경막이 숨쉴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러면서 얘는 그냥 벌려주고, 줄여주고만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그 주머니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공기가 둘랑날랑 하는 거죠. 그래서 모호흡 환자들이 이 숨이, 멈춰있는, 숨이 멈춘 상태에서 이 호흡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숨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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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높, 높아진 복압이 이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위가 이렇게 눌리면서 위식도역류가 생기고 또는 방광이 약한 사람은 방광이 약박되면서 아, 갑자기 소변이 멀었고 그래서 방광이 이만큼 차야 소변이 멀은 걸 느끼는데 눌려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소변 이만큼은 센서가 벌써 이렇게 딱다 버리니까 조금밖에 안 차는데도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새벽에 깨는, 깨서 소변을 가는 이유들이 이보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간 빈뇨, 자주 소변을 보고 온 사람들이 빈뇨기과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빈뇨기과에서도 별게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소변을 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게 더 많아지잖아요 잠에 질도 떨어지고 자꾸 깨서 이제 소변도 보러가고 근데 소변도 보러가도 충분한 원래 방광이 찼던 그 양만큼 소변을 하는게 조금 밖에 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호흡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크죠 심장에서 이제 대동맥이 전신으로 가는게 있고 그 다음에 뇌로 바로 올려주는 대동맥이 아까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로, 그러니까 뇌, 이 뒷목을 따라서 가는 게 있고, 여기 앞쪽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관은 동맥은 두 개로써, 어, 이제 그, 최대치로 올려주는 거죠. 근데 이 뒷목이 굳으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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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 동맥은 바로 심장에는 바로 나와서 얘한테 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뿜어져 나오는 이 혈액에 산소 양에 굉장히 민감, 민감한 영향을 받죠. 뇌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게 심장이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심장을 좀 빨리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딸려. 그러니까 얘가 장기간에 목흡증 환자는 결국은 심장이 지쳐갖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일찍 탈이 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자다가 말고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고 뇌경색이 올수 있는 데잘 때, 잘 때는 모든 기관이 다 이완이 되어 있잖아요. 느슨해진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심장에, 아, 그 혈관에 혈전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느슨해졌는데 갑자기 심장이 벅뛰고, 그, 혈액 공급을 위해서 심장 자체를 수축을 하거든요. 자다가 말고, 갑자기. 그럴 때더 떨어지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혈전이 붙어있고. 그리고, 왜 심, 이 혈관에 그, 상처가 생기고 손상이 되느냐. 이연이 되어서 충분하게 회복이 되는 시간을 못 갖고, 자는 동안에 또 계속 그, 이 고혈압 상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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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약해졌죠. 너무 작아요. 적혈구가 이렇게 뭉치는 이유. 피가 끈적거리는 원인. 이것도 결국은 이 적혈구도, 적혈구가 하는 일이 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해졌어요 그러면 적혈구가 빈걸로 가야돼요 근데 적혈구도 산소를 섭취해야 얘도 싱싱한데 적혈구가 이 모호흡증에서 그 산소공급 제대로 안되면 이런 적혈구 손상이 급격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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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모라들쏙 빠져나가는데, 얘가 이제, 그, 산소공급이 안 되면, 이제, 왜곡되고, 이제, 거기 그 적혈구가 현상이 되면, 이게, 못, 못 가요. 이게 막혀요? 그럼 뒤에서 계속 와서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게, 모세혈관까지 충분하게 잘 돌아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산소공급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 적혈구의 원리를 이해하면, 다른 근본적인, 우리가 왜그 혈액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알수 있죠. 그리고 이 세포들, 이 호주군구, 뭐 이런 몸 안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산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활동을 한다 는거죠 그래서 수면부흡증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을 유발, 암에 그 걸릴 확률을 높이고 하는 건다이 산소하고 연결된 거거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해를 하고, <웃음> 생명의 신비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근데, 어, 우리 몸에 70조개, 뭐, 뭐 100조개의 그 세포가 있다잖아요. 그 결국은 생명체라는 건 그런 세포의 연합체고그 세포는 또미트콘드리아하고 다른 그비생물의그 어떤 서로 간의 어 조화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 보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척 밑으로 내려가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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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해주는데 이, 이때 생물시간에 배운 것까지 한데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설명 안 해주고 막뒤에 공식만 써놓고 이거 왜 해라? <웃음> 하는을 그랬는데 뭐잘 들어보면 재밌어요 여기서 빡짝짝 들어보세요 에 네, 산소가 6개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가, 아,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포도당 하나에 산소가 6 개가 붙어야 이런 그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데,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포도당이 6 개를 못 가져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힘을 못쓰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명 보흡증으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아까, 당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당뇨가, 그, 포도당이 산소를 만나서 에너지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남는 포도당이 생기잖아요. 남는 포도당은 인여물질로 해가지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당뇨의 원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 복잡해 보지만, 몇번 듣다 보면, 뭐, 아,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게 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신상 아니라, 좀 되게 쉽게 설명하는 걸로 끝난 걸로 보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는.